멀티킬. 스페셜 아군이 포기하였습니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아 어, 뭐야 엄청 빨리 시작했네 썰이용 가자 가자 주옥을 따볼까나 방 뚫었네 뭐야 방 있네 저건 뭐, 야 무슨 비 뭐, 먹었 뭐, 아 뭐, 뭐, 뭐, 뭐, 뭐, 뭐, 어떻게 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n been here. 아 괜찮은데 소리용 아니 왜 100피야 또자 형님 이점이면 나이스인데 천천히 다시 보고 그러니까요 기계 들어가고 갖 아무것도 안되면은 그냥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처음에 들어가지 마시고 폭만 까셔도 돼요 나오는 팀이 너무 유리해요 그게 잘못된게 아니야 그걸로 뭐라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덱들이 안밀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얘기한대요 밀고 왔으니까 우리가 빠진거겠죠 아깝다 아 이거 못잡았다 아 이걸 아, 못잡았노 이거를 못잡았으 요었을때탁 끊기네 실제 눈 <웃음> 차라리 저는 선글라스 추천 선글라스 강추 보통 이제 우리가 공격때 빡빡 같은 경우는 2점이면 기본점수 땄다고 하거든요. 3점이면 많이 땄고. 4점이면 공격때 4점 따면 뭐 위성은 이기는 거라고 봐야죠. 개문형 순나네 좋구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럴 때숨좀 돌린다 보네, 개물이 아저님 리아요. 야, 누가 도지 모르겠다. 와, 이름 이름 겁나 커 가지고. 들었다. 경고. 아, 그냥 끝까지 서서 돌걸나 몰랐는데. 방금 시체 왜 한번 쳐다봤지, 이분? <웃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스포가 이게 게임이 오래 되니까. 나는 상대방 쏠때 이렇게 빨리 안 죽는데 내가 죽을 때는 막 보이지도 않는데 탄들어고 그런 게다핑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 서버 자체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러브샷 같은 것도 생기고 옛날부터 있었죠 뭐 회선 자체가 러브샷이 없어졌으면 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죠? 여기 들어와 주는 게 사실은 땡큐예요 땡큐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잖아 응? 저사람 반갑는데? Nice.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약전고약전고 아, 보고 있을 거야. 아까 본 누가 삐그릇을 높게 까놓은거 뭐야 누구야? <웃음> 우와... 가다 팀원 다 먹겠다 아이라고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멀티킬 스페셜 스피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웃음> 하하 아 그러니까 그 오키리아 펜타킬 한두에 기둘 디아나 라스트 승리하였어요. 나이스 할만하다 지 이리 안 죽노 그복키 복귀... 반? 안돼 제발 좀금만 버텨주시지. 살을 바로 안 하네. 또 방이냐? 아니?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목소리> 아, 그 <큰> 그러니까요. <그립까지. 목소리> 두 번째는 안 되네. 패배하였습니그니까 <웃음> 아, 이거 너무 정신없다.